지난 시간에 우리 한 내용 잠시 리뷰합시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재료 에, 식재료는 가식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과 비가식부 먹을 수 없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식부 부분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잘라 없애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폐기율이 다시 말해서, 폐기율은 전체 식재료 무게 분의 폐기되는 무게 곱하기 100을 하면 폐기율이 구해집니다. 자, 폐기율 자료를 이용을 하고, 아니면 폐기율 자료가 없다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에 대한 폐기율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구해가지고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폐기율을 알고 있을 때 발주량 계산은 당연히 1인분 양 곱하기 예상식수의 이 출고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출고계수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100-폐기율 분의 100입니다. 폐기율을 고려하고 실제, 실제 가식부 식재료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냥 발주량 계산이 됩니다. 발주량 계산이 되었다면, 이제 발주량에 필요한 자료는 여러분들 LMS 시스템에 올려줬습니다. 자,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은, 자, 조리 발주량 세척률, 그 다음에 식재료 영양 및 폐기율, 자, 이 자료에 폐기율 자료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폐기율 자료를 자, 이렇게 각식재료별로 폐기율이 예, 나와 있습니다. 주로, 주로, 어페류 쪽의 폐기율이 높을 수밖에 뿐입니다. 예로서 꼬막 같으면은 약한 폐기율 71%다. 그러면은 29%만이 가식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폐기율이 알려져 있으면은 우리가 쉽게 발주량 계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자, 식재료가, 우리가 필요한 식재료를, 식재료를, 폐기율 계산은 되었고, 이제 식기 과정을 통해서, 식기 과정을 통해서 식재료에 부착된 그러니까 묻어져 있는 불순물 자, 예로서 이물질, 뭐 농약, 미생물, 기생충, 알등 이런 것들이 묻어져 있다면 은 제거해야 됩니다. 자, 거의 모든 식품은 씻기를 해야 됩니다. 날 것으로 먹는다는 건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씻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흐르는 수도물에 씻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아니면은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 아니면은 어떤 흐르지 않는 물 거기에 담궈서 세척하는 것이 더 세척률이 좋을까? 자, 좋기는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세정제를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뭐 낮은 농도 소금물을 사용한다 이럴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서 사용을 못 하잖아요. 자, 그다음 또 전을 뜬 생선이나 고기 조각은 씻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세척에 필요하다, 세척 세척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식기에서 세척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식기 효율성이 어떨까를 한번 따져보자 그것이 방금 우리가 보자 그러는 이겁니다 세척률을 계산을 해보자 세척제 종류에 따라서 또세척횟수에 따라서 이물질이 얼마가 제거될 것이냐 제거되는 그 제거량을 계산을 해보자 그리고 남아있는 몇번 세척 후에 남아 있는 이물질 양은 얼마일까? 자,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자, 이물질 양을 small a라고 두고 제거율을 r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세척 전에 오염물 이물질 양이 small a, 제거율이 r이니까 제거량은 a 곱하기 r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세척 후에 남아있는 이물질양은 A-AR 만큼 됩니다. A-AR 하면 공통 A를 묶어내면 A 묶어내면 뒤에 앞에 1-R이 됩니다. 이걸 이해, 이해가 되어야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척하기 위해서는 세척 후에 남아있는 A1-R만큼의 오염물이 네. 존재합니다. 여기에 제거량은 이 A1-R에 제거율 R을 곱하면 제거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거, 두 번째 제거량은 두 번째 세척 후에 남아있는 양은 두 번째 세척 전에 오염물질량, A1-R의 제거량, 이 값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 빼준 값을 정리를 하면, A1-R에 마이너스 이 값, A1-R 곱하기 R입니다. 그럼, 공통 부분이 A1-R. 자, 이 부분이 공통입니다. 위에와 같이, 그럼 A1-R에, 위에와 같이 1-R이 됩니다. 이건 두 번째는 다시 A1-R에 제곱승이 됩니다. 두 번째 세척했을 때는 세척 후 남아있는 것은 A, 관로 열고 1-R, 관로 닫고 제곱승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얼마일까요? 똑같이 지금 내려, 내려갈 거예요. A1-R의 3성입니다. 그러면 N번 세척했다, 그리고 세척 후에 남아있는 양은 A1-R의 N성입니다. 자, 이걸 수식으로 넣어놓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밑에 자, 이렇게 실제 값을 한번 넣어서 계산해보라. 식재료 100g 중에 오염물이 1.00g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척 유런 제거 유은 20% 0.2입니다. 그러면은 자, 처음 1 g 제거량 1 곱하기 0.2 그러면은 한번 채취 후 남아 있는 양은 1 마이너스 1 곱하기 0.2 0.8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0.8에 또 0.8 곱하기 0.2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세 번째는 얼마일까요? N번째는 얼마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 계산은 계산기 쓸 필요 없이 식만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뭐 컴퓨터 이용해서 바로 쉽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더라도 이것이 이 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지 이해는 좀 하세요. 자, 이 식이 뭐냐 하면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하면은 은행의 이자 계산식입니다. 은행의, 은행의 이자 계산식이 돼요. 그래서 발주량과 세척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식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르기 이쪽 부분은.